에픽만의 독보적인 기술, 제일브레이크. 볼 스피드와 비거리에 지각변동을 일으키다. 룰은 지켰다. 한계는 깼다. GBB 에픽 From c a l l a w a y